이 자유낙하 운동이 뭐냐면, 그 공기 저항 안 받을 때, 조건이 공기 저항 안 받을 때, 중력만으로 떨어지는 거. 음. 공기 저항. 가정을 한 거네요. 네. 이렇게 그냥 똑 떨어뜨리는 게 자유낙하 운동이에요. 중력만으로 떨어지는 거. 떨어지는 거. 음. 이게 그 자유낙하 운동이면, 그 뭐냐, 이게 이렇게 떨어질 때,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, 그 일정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보면 그 뭐냐 공의 이동 거리가 좀 이렇게 증가하는 걸아거군요 근데 공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해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일정하게 얼마큼 증가냐면 1초에 9.8 미터/초²가 이만큼. 1초마다 이만큼 일정하게 증가해요. 오. 네. 그렇습니다. 그거 아닌가요? 네. 음. 그리고 여기서 가속도, 가속도는 아까 제가 말속속말는데그 뭐냐 단위 시간 그니까 단위 시간당의 속도 변화량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시간 분에 얘는 그냥 미터 퍼펙트, 음. 그리고 그 여기서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. 네. 이게 자유 낙하 운동이 사실 등가속도 운동이 일부거 네.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 뭐냐면, 그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, 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도가 이렇게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는 네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고, 자유 낙하 운동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. 얘는 시간이고, 얘는 속도 변화요속도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니 이 예, 연직 방향으로 잡으면 여기 이쪽으로 이제 운동하잖아요. 음. 그 얘는 그니까 뭐냐 얘가 그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이 운동 방향이 이 힘이 이렇게 중력 이렇게 작용하잖아요. 네. 음. 그니까이 중력이 그니까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.